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고요 어,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세 가지 첫째 우리 10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이 이게 왜 모든 은혜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의 행함, 행위, 그가 한 업적,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가 행한 모든 업적과 행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 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근거로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거예요 뭐야 우리가 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똑같은 지위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입니다 올한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의 영광, 천국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아들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아들로 받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왔는가 그가 왜 죽었는가 그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그 자리로 우리를 똑같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결코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효한 소명 또는 효력있는 부르심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 성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지위와 영광의 특권과 동등한 그 자리로의 부르심이 유효화돼요 효력있게 발생한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올한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 나의 그 어떠한 모습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보았든그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신으로 발각되고 들통나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다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많이 절망하고, 내가 이래, 이러고도 하늘 백성이 맞나?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정말 구원받았다 할수 있나?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라는 도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그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놓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들추어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 부름의 유효함, 효력있는 부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를 예수의 그 자리 그 영광의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리까지 내가 너를 부른 것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올한해 동안 아프게 하신 겁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과 절망과 한계와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도록 하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한숨이었고 절망이었고 우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10절, 하반 10절, 그 다음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안으로, 여기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영광 속으로. 영광 그 깊은 곳으로 부르셨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안으로 들이셨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안으로 들렸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리셨던 그 영광 속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구원이에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구원은 우리를 예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취하시고 나누셨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만 천국이라는 장소, 환경 속에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서로가 서로의 상호의 보존과 기쁨과 사랑과 서로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누리게 하는 그런 부름의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으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이들을 위하여 죽는 것인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화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 이다 여기 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누구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유효하게 효력있게 발생되어지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리셨던 그 영광을 그들로 여기 보게 하시기를. 이게 보게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오 단어가 뭐냐면 테이로신이에요. 보게 한다. 테이로신은 무슨 말이냐면 참여하다. 어? 그 다음에 경험하다. 깊이 맛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보고 뭐이 영광 보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그들이 깊이 관찰하고 그들을 이해 그들이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깊이 맛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에, 타이밍을 놓친 거거나 아니면 뭔, 이런 게 뭔지를 의미를 몰랐다거나 그런 거죠. <웃음> 여러분, 음, 그 베드로후서 일장 우리 사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덕을 알게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 애들 개혁 한글에는 신성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지금 개혁 개정에는 그,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보아지는 구원. 맛보아지는 음, 그 하나님의 에, 그 영광의 부르심의 그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이 자리에 성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안에 성도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라는 영광스러움이 이런 성삼이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과 그 친밀함에 참여되는 구원이에요.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네, 요한복음 1장일죠. 같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똑같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일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같이 먹고, 뒹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었던 아들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대.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몸을 입고 오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이시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이걸 받는 서신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 이 사도들의 이 사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들이 있게 했던 이 사김이 어떤 사김인가 보세요. 이 사김은, 우리의 사김은, 너희도 있게 하는 이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맛보았던 이 사김은 태초부터 있었던 성부와 성자의 그, 그 영원한 사김을 사도들이 맛보았던 그사김을 너희도 이사김을 맛보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 오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것에 참여시키는 구원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이것이 지금 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두 번째예요. 여러분 3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 여기좀 생각을 한번 좀만 해보세요. 이 타락한 죄인이 사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안으로 옮겨졌다니. 이게, 이게 정말 가당치나 한 얘기인가? 이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이러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탄감받고 나니까 그 가, 값이 얼마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 백달에 온진 사람 동관을 멱살을 잡는 거죠. 대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다만 나를 그냥 음, 아, 그 죄라는 것에서 건져서 장소적인 천국에 옮겨놓은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영광 속에 가지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거기에 동참시키고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구나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 속으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부름이었고 이게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예요. 모든 은혜예요. 올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로 간섭하셨어요. 세 번째 은혜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 다음 함께 읽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신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뭐를 통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세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확연하고 뚜렷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삶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놀라운 부르심이고 구구원이었어요 그것을 신이 이루셔서 온전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잠깐의 고난이래요 우리 번역에는 잠시 잠깐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친이에요. 고난을 받은 뒤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르신 것도 이미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미 계획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역사에서 시공간이라는 이곳에서 잠깐의 고난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여기서 아면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성도의 고난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당한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역사 안에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반드시 틀림없이 있는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하나님 말씀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 이게 왜 낙심할까요 예,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예기치 않는 환란을 맞았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이유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고난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참여시킨 것. 이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뭐를 통해서? 잠시 고난을 통해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보이는 것 어떤 거죠? 내 자녀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당당하고 떳떳떳해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 돈을 좀더 갖고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에, 돈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이돈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속 보이는 거라고.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로 볼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보아야 할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사이 하나님의 창조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의 성도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그 성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잠깐의 이 환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비로소 놓게 돼요 이부지러는 거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어디에서? 해 아래서 예수 없는 곳에서는 물질 세계 속에서는 해 아래서 보이는 거에서는 헛되구나 그렇다면 해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게 진짜죠 우리는 해 아래서 보이는 것에서 무엇을 가진들 헛되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이 자녀가 나를 대표했고 이 남편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올한해 우리 아내 안 됐고 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난 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 진짜 소망하게 된 것이 하늘이라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눈에 잡히고 손에 잡혔던 자식, 명예, 돈, 건강이 아니라 진짜 같이인 하늘을 보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인데 한번 8절부터 이 문맥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해를 해 보자고요. 5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이게 이제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키는가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삼켜지냐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 못 찾는 자. 고난 자체가 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어, 문제가 안 돼요. 고난 자체는 잠깐의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누가 우는 대정마귀가 삼킨다고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나만 왜 아파? 나만 왜 이렇게 가난해? 나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왜, 왜 여기 이 집에 시집어가지고 나만 이렇게 그냥 답답하게 살아?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우는 사자가 응? 두루 삼킬 자를 찬, 고, 고, 고 사람 삼, 삼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하시면서 10절 어,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 원어나 영어에는 넣었어요 end 그리고 그러나 같이 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대 그리고 10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이해가 되죠 어?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 11절 보세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보이지 않는 우리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다 나의 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으신다?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또 뭐가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만 빙빙빙빙 돌고 잠만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돼서 그걸 맛보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것을 친히 이루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친히 사모하고 참 소망을 갖도록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래요. 진짜 은혜래요. 이 은혜에 굳게 쓰랍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아프신 분도 많았고 또 코로나라는 참 역사적 고난 속에 우리가 경험을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아, 여러분에게 에, 그 마귀가 삼키는 시험거리가 되선안 돼요 고난은요 사람마다 모양과 형편과 아, 크기와 내용은 다 달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후회 없이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 안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거짓으로 볼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게 하세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게 뭐냐면 나는 어떠한 영광스러움에 초대된 자인가를 기억하세요 아이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자로 만들기 위여 하나님의 친히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물이 찢어진 것을 다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찢어진 것도 그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기가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이와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성, 성도의 영광의 자리 성도 다음에 자리, 그 자리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아,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그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 보시고, 2022년 이제 좀 지나면 2022년이 돼요. 2021년의 오늘과 2022년의 내일은 하나도 안 달라요. 뭐, 갑자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우리는 늘, 늘 하늘의 복을 누리고 받고 있고. 아, 분명히 다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날로 기록되어지는 사람은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그 날수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한 해를 살았는데 고난의 의미를 몰라 영광스러운 영광에 초대된 자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삶을 버텨내고 감당하고 이 속에서 그성도다음의 영광스러움을 이뤄낸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 날이 없어. 그 사람은 하늘의 날에 기록이 안 돼요. 주의 날에 해당이 안돼 2022년은 뭐확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가 넘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올한해 동안 고난의 의미 속에서 영광의 초대받은 자로서 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망한 한 해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저녁에 회개하고 새 날에는 그렇게 내가 살리라 새 날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그런 생각은 하덜덜하덜덜 마시고 새 날도 동일한 그 문제 그 아픔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수를 살아야죠. 새해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해석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황공주요 황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걸맞는 자로서 고난이 주어진다면 잠시의 고난을 주어진다면 감당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깊이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리라. 하늘을 끌어와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저녁에 한 해가 바뀌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